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파워 디렉터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파워 디렉터에서 파일을 불러오고 그 불러온 소스창에서 정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양한 영상 편집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배우러 가보실까요? 먼저 영상을 불러올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영상을 불러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영상을 불러왔을 때 이렇게 영상이 많아지면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었던 미디어나 사진들과 섞여서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싫으신 분들은 여기 빈 여백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 비우기 또는 라이브러리 콘텐츠 제거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비운 상태에서 폴더나 파일을 불러오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다음에 내가 파워 디렉터를 실행을 했을 때 똑같이 미디어나 사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싫으신 분들은 제가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디렉터 창을 최소화를 시켜 줍니다. 그리고 내 PC에 들어가서요 로컬디스크 보이시죠? 로컬디스크 클릭 그리고 프로그램 파일 클릭 그런 다음에 사이버링크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파워디렉터 19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쫙 많이 나와 있는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샘플 클립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봤던 소스들 있죠?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삭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혹시나 만약에 다시 되돌리고 싶으면 휴지통에서 복원을 하시던지 만약에 휴지통도 복원이 되어있지 않으면 파워디렉터를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럴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거기까지 알려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불러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과 폴더를 불러오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정리를 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폴더로 불러오는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장 직관적인 세 가지만 골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빈 여백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미디어 폴더 가져오기 클릭. 그런 다음에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폴더를 클릭한 다음에 다시 폴더 선택하면 이렇게 가져와 졌습니다 요렇게 가져오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폴더 위에 화살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딱 클릭하면 똑같이 두 가지 중한 가지가 나옵니다 역시나 폴더 가져오기 해서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쉬운 단축기를 활용한 방식인데요 Ctrl W 누르면은 바로 창이 뜨면서 역시나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오면 이제 우리가 보기 좋게 정렬이라든지볼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항목은 여기 있습니다. 상세정보 보기 보시면 어떤 길이나 크기 유형 이렇게 나와있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그 옆에 점 되어있는 거 보시면 클릭을 하셔서 정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옆에 보시면 비디오만 나오게 사진만 나오게 오디오만 나오게 요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러와서 정렬하는 것까지 알려드렸고요.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여기 왼쪽에 연필 모양 보이시죠? 요거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영상별로 소스별로 다 정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영상 여기는 효과음 요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 미디어 컨텐츠에 있는 이 영상들을 똑같이 불러올 때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다시 미디어 컨텐츠에 들어가시면 어떤 사용했던 것들도 여기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우고 싶으시면 여기 빼기를 클릭을 해서 태그를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태그 삭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서 지운다고 해서 여기 메인 미디어에서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불러와서 편집하기 쉽게 정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편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타임라인에 대한 설명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